저혹 레이디 찰러병업법 영상을 촬영하러 왔는데요. 네. 자 여러분들 많이 많이 따라주세요. 네. 레츠 고. 레츠 고. 여기까지 다고요 괜찮다는 거죠. 괜찮나요? 흠 같이 쓰세요. 여기까지 아, 춰요? 여기까지 춰요? 아 어, 어, 그럼 그래. 흠다 이어 이제 그그수 You Give Me Purpose 아 그거 뭐, 네요 아, 이번 뇌가 아, 번이번에좀여유있게좀는지고볼수 있는 맞죠? 네. 네. 여기서? 음. Yeah, yeah, yeah. 열 초이스잖아요. 그렇죠. 요 초이스예요. 네. 요일 초이스. 좀좀 네. 그렇죠. 쉬시라고. 아 네. 선택. 아 그러니까 아 사택. 그러면 선택이니까. 네네. 네. 어... 네. 요... 맞잘 아, 연습하셔서 <웃음> 저희 컴백할 <활동할> 때 많이 <웃음> 많이 응원해 주세요. 네. 네.